첫번째 어, 이런 그 고정식 장치예요 이거는 그 숫자가 원하는 위치 턱이 어느정도 나와야 기도가 열릴지를 이제 숫자가 판단해서 딱 고정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문 상태로 움직일 수도 없고 어, 밤새 이렇게 딱 물고 자야죠.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밤새 입을 못움직인다는거그 다음에 입을 벌리는 순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 이제 그 치명적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아래턱을 내밀어 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내밀고 근데 이 턱관절이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내밀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작은 차이라도 있거든요 작업을 해보면 그래서 어 이거는 어쨌든 아래쪽으 이렇게 내미세요 라고 해서 딱 물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했느냐 거기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검증도 안 돼요 그냥 그, 그 위치 그대로 그그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구강내장치라고 하는 부작용 효과 <웃음> 이게 말이 많았던 이유가 요런그 고정식 장치가 지금까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장치를 만들어 주는 치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턱이 틀어진 상태로 오래 썼다 그러면 이게 짝다리 찍고 습관적으로 오래 한 6, 7시간 계속 있으면 골반 틀어지겠죠 오랫동안 하면.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오래 쓴 사람들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 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도 메디컬 의사들은 광대장치는 턱관절에 문제가 된다. 라고 믿고 있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없으려면 조금만 내밀어야죠. 아주 가볍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도 확보량이 별로 없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다. 경증만 써라 라고 하는 이게 두 가지 편입견이 만들어진 게요 고정식 장치 때문에 그래요 환자가 불편하고 부작용 있고 효과는 별로 떨어지고 이 구강장치에 대한 오명을 만들어낸 게 요거라는 거고 고정식 장치 그래서 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분리를 시키고 조정을 할수 있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어 저희가 이제 2세대라고 e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